보통 자 숨은 은냥아아소소리안안요요 n t l e m a n What t o n g 가끔 가다 h u 이 정도도 u t then, I c a 게 근데 이제 이소리 지금 제가 이 소리를 왜냐 소리를 이 소리가 여기까지는 결정적인때 소리가 이상한 것이 소리가 이제부터는 이 소리하고,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는 소리가 발생한 구조가 달라진 것 기도 자체가 그래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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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가 이제 그 속에서 막 빨려들어간 소리, 끌려 들어가는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들이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숨이 탁 멎어버리죠 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나 뭐 정상에 가까운 듯한 그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 어플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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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생 만 원은 뭐 투자할 만하다 해서 그냥 원하는 거지. 이걸 해서 우리한테 남는건 하나도 없어요. 근데 그냥 들어보고 나의 상태를 알아야지. 작은 동안에 내수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처하자. 하는 게이 소리를 들어보자라고 하는 이 취지의 첫 번째인데요. <목소리>